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 안, 안타까워하는 건 우리 집사님은 신천지 1 0년이고 우리 여기 집사님은 신천지 약 20년 정도 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것을 결정을 할때 이제 물론 많은 정보를 받지만 신천지 쪽에서 제공하는 정보하고 신천지가 아닌 또 다른 곳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있고 신학 교수들도 있고 외국에서 온 신학인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판단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점은 아주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는 1 0년데 우리 두 분한테는 제가 죄송한데, 우리는요, 뭐 신천지를 2단이 아니라고 사입이라고 합니다. 자, 신시반 나무새 배우기 전에, 혹은 10개월 입교하고 나서, 2단에 대해서, 사입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도 가르쳐요. 여호와 지민에 대해서도 아까 방금 말씀 여호와 지민도 가르치고 통일교도 가르치고 JMS 안상우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데 분명히 가르칠 때이 집단들은 사이비 종교라고 그 집단들을 이단 사이비라고 가르쳐요 잠시만 그리고 뭔가 참조 너네도 창조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네. 자, 우리 여기 이제 집사님 신천기존교에 다니다가 신천지 10년 정도 신명을 하셨다 우리 성도님 네.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아니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아, 아, 아담에게 가르어요있죠요 아, 그죠? 자, 우리 네. 아담의 부모. 아니, 여기 있다라고 하고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 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단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 이만희 교주는 답하라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는 이 말이 정말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상담을 하면서 어, 가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데 신천지 상담을 할때 어려운 부분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신천지에 3년, 5년, 10년을 다닌 분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은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진리가 있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천지 교리가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이세 가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신천지에 3년, 5년, 1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리도 정확하게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신, 신천지의 교리라고 착각하고 신천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다라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책, 천지창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신천지의 교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만희 총회장님이 받은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초등 중등 고등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교서약서를 쓰고 나면 천지창조라는 이 책과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이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통일교회 문선명 한학자씨가 있는데 문선명씨가 이렇게 써놓은 원리강론이라는 통일교의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선의 전도관에도 오묘라고 하는 교리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JMS, 정명석, 정명석이 주장하는 삼식계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도 보면, 총회장 김주철 씨가 써놓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는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고, 기록해 놓은 신천지의 교리서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 76쪽을 보시면 이만희 교주가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다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지, 성경이 정말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지창조 76쪽입니다. 둘째,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를 낳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다. 장세기 2장 24절,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라면 어찌 그 부모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이다. 그래서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타락한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아담에게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육적인 아버지와 육적인 어머니가 있었다고 이만희 교주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담에게도 어머니와 아버지, 육적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런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비진리에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신천지가 진리다, 신천지가 천국이다, 이런 거짓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여기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니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남자는 아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남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세상, 우주, 지구에 모든 식물과 동물 지구창조 세상창조를 가르킨다고 보지 않고 비유풀이로 해석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는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 반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 이만희 교주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남자를 이만희 교주는 아담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초등 중등 고등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 유혹할 때 쓰는 계략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읽은 다음에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냐면 여기서 자 여러분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기 이 남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던 성경 공부를 학생 성경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이 남자는 아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남자에게서 이 남자에게서는 어맨 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더맨 이라고 해야 되는 남자에게서 여기에 남자는 어맨 입니다 어맨은 부정관사로 세상의 모든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에 나오는 남자도 역시 어 man 부정관사로서 세상의 모든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남자는 the man이 아닙니다. 정관사 the man 그 남자 아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 man이라고 하는 부정관사로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남자가 이 남자를 아담으로 해석해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비진리를 신천지인들에게 성경에 잘못된 그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만희 교주의 해석이 왜 잘못되었는지 마태복음 19장 5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31절을 확인해 보시면 이만희 교주가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자를 아담으로 해석하는데 그 남자는 아담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남자들을 가르킨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창세기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에 어맨이라고 하는 세상 모든 남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의 해석처럼 이 남자를 아담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남자는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2장 24절의 남자를 세상 모든 남자로 세상 사람으로 해석했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아담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이 꼭 확인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사람이 사람이 어멘.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세상 모든 남자들을 가르키는 것이지 이만이 교주의 어 계시를 받았다는 이 이만희 교주의 해석처럼 아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 첫사람이며 인류의 조상이 확실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속였는지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제시 출처 천지창조 74쪽 내용입니다. 이만이 저 신천지 출판 2007년 천지창조라는 책을 펴서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신천지인들이 계시다면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신천지인이라면 신천지 교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신천지 신앙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천지 신앙을 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창조 74쪽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지만무을 창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4절 그러므로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사람을 언제 만드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수 없으나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자 여기 보시면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천지창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사람을 언제 만드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알수 없으나 이 말은 이만희 교주의 거짓말이고 종교사기입니다 사람을 언제 만드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알수 없으나 성경에는 사람을 언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누가 만드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언제 만드셨는지 이만희 교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종교 사기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인간의 창조 기록이 성경에 없다라고 천지창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여기에 남자는 아담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와를 가리킵니다.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은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아담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셨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성인으로 창조되어 죽을 때까지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만희 교주는 인간의 창조 기록이 성경에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5장 1절에서 6절 1절에서 5절, 창세기 1장 26절에, 26절과 27절에 정확하게 인류 창조기록, 최초의 사람 아담에 대한 창조기록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희 교주는 성경에 인간 창조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고 이렇게 종교사기를 치고 신천지의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정확하게 엿새 동안, 6일 동안 세상 창조, 지구 창조, 인간 창조, 인간의 생명체에 대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고 7곱째 되는 날에 쉬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사람을 언제 만드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수 없으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종교 사기를 쳐서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미혹하고 정말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만희 교주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 그들의 근거로 첫째, 창세기 4장 13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아담의 장남 가인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으며 가인과 결혼한 여자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두 형제를 낳았는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가인과 결혼한 이 여자들은 어디서 존재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서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읽어보았듯이 아담과 하와는 성인으로 창조되어 930년 동안 많은 아들과 많은 자녀를 계속 출산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룰 내용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비진리라는 겁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 주장 역시 성경과 전혀 다른 비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75쪽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라 하는 것이 이만희 교주의 주장입니다. 만약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면 가인이 쫓겨나던 당시 이 땅에는 아벨이 죽고 세 사람밖에 없었을 텐데 가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한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가인과 결혼한 아내는 누구인가?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형제이거나 조카이거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가인과 결혼한 아내 역시 형제이거나 조카이거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지창조 76조 가인이 무서워했던 사람, 사람과 가인이 아내로 맞은 여자는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천지창조 78조 아담 전에도 많은 육체가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으므로 짐승과 다를 게 없었다 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으므로 짐승과 다를 게 없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신천지인 여러분,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가 천지창조 78쪽에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으므로 짐승과 다를 게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없다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이제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다는 이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 비 성경적이고 비진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반증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 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첫사람입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이만희 교주의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다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전에 타락한 인류가 존재했다면 원제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만희 교주는 답해야 합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아담 전에 타락한 인류가 존재했다면 그 원제가 아담과 하와로부터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원제가 시작되었을 텐데 그 원제의 출발이 누구인지 신천지 강사 이만희 교주는 분명하게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에게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담전에 인류가 존재했다는 것은 종교사기입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비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요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아당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되었다.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여호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담이 혼자였다는 겁니다.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하와를 배필로 지으리라.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모든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기서 영적인 첫사람 영적인 산자 이렇게 신천지가 비유로 해석하는데 가인이 죽은자인지 산자인지 하와는 가인과 아벨의 어머니입니다. 신천지식으로 가인은 죽은자인지 산자인지 대답을 해야 할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하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와는 인류의 두번째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락기 2장 15절. 여호와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상가 지켜 어디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첫사람이 오직 하나 그 첫사람이 아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바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어떤 인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 한 사람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아담 전에도 타락한 인류가 존재했다면 한 혈통이 될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에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고 여기 첫사람 아담은 최초의 아담 하와의 남편을 의미합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타나셨으니 신천지는 이 땅을 비진리 바벨론 사단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신천지가 창세기 1장 3절 그 빛을 목자로 해석하고 그 빛이 아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만이 교주 교주 계시를 받은 이만이 교주의 주장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신천지식으로 하면 빛에서 나고 진리 가운데서 나야 하지만 성경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며 그래서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며 인류의 조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신천지는 아담 전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전에 인류가 없었다.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천지는 타락한 천사를 타락한 천사 얘기를 하면서 아담 전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 죄가 들어온 대상이 인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 아담으로 인해서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가 시작되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원죄가 시작되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아담과 하와의 아빠, 엄마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담의 엄마 아빠가 있었다. 그러면 하와의 엄마 아빠는 누군지 아담의 엄마 아빠는 누군지 이만희 교주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죄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원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주장처럼 아담에게 엄마 아빠가 있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존재했다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 강사들 신천지인들은 원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 반증. 첫 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인류 첫 사람이고 아담에게 부모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고 아담 전에도 타락한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비진리. 비진리로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데 신천지의 주장이 성경과는 다른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조상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종으로 만드사 온 땅을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그 경계를 한하셨느니 아담 위에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누가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어떤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이었습니다. 하와는 몇번째 사람인지 이만희 교주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는데 이만희 교주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라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비진리 거짓말 종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론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아담에게 엄마와 아빠, 육적인 부모가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담 전에도 타락한 많은 인간들이 존재했다고 라 성경과는 전혀 다른 비진리를 전하면서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종교 사기를 친 것이 확실합니다. 아담의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자는 아담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남자들을 가리키는데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의 오류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담에게 부모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만희 교주는 아담에게 부모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담 전에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한다고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만희 교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천지의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만희를 의미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만희를 의미하는 성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댓글을 올려주시고 이만희 교주를 가리키는 성경 근거 구절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신천지가 제시하는 그 성경 근거 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담의 아버지와 어머니 하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인가 원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와는 몇 번째 인간인가 아담은 누구를 구원하고 구원자가 되었는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에서 아담을 구원자로 만들고 자기도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결국 성경에도 없는 아담 전에도 부모가 아담 전에 사람이 존재했고 아담의 부모가 존재했다는 성경에 없는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만들려고 하는 모략, 사탄의 계략을 모략, 계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남자는 더 맨이 아닌 어맨, 세상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 어맨, 그래서 세상 모든 남자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이 남자를 아담으로 해석한 것은 성경 해석의 오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영어성경, 현대어성경, 그리고 다른 헬라어성경, 히브리어성경, 헬라어성경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교주는 개시와 성령의 조명을 구분하고 있는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이만희씨가 받은 개시는 가짜입니다. 종교사기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개시의 주체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보이시고 나타내는 것을 개시라고 합니다. 성경해석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프리를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사전을 통해서 계시와 성령의 조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이만희 교주가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왜 종교 사기를 당하게 되었는지, 왜 이단 사입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천지창조를 읽어보시고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고 적었다고 하는 요한 계시록의 식상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의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성경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종교사기를 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 아담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종교 사기이고 비진리이며, 종교 사기이며 비진리이며 사단의 계략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